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메이트 우르우르고요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추가로 이만큼 더 구매를 했어요 뭔가 잘나갈 것 같아서 품절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간 다 나가겠죠? 올해 못쓰면 내년에 또 쓰면 되니까 그리고 조개라던가 이런 것들도 자체제작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조개랑 소라들 두다를 써가지고 좀 많이 넉넉하게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손에다가 할 아트여가지고 혹시 몰라서 많이 샀는데 이 정도면은 이번 7월 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초에 월요일날 주문하려니까 어, 품절이여가지고 화요일날 주문했던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샀고 요게 이제 월요일날 주문했던 거예요 이것들도 구매를 더 했고요. 지금 보고 조금 많이 한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쓰면 되니까. 오랜만에 구매한 스품피커 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가 왔어요. 이건 네일 팁스텐드인데 제가 지금 쓰는 그 오로라 물결? 걔가 너무 자꾸 쓰러져서 이걸 샀거든요. 얘도 그렇게 막 힘이 있는 애같진 않은데 그래도 자석도 훨씬 크고 해서 잘 붙는 느낌이래요 가격도 저렴했어요 4, 5천원? 이거는 아트팁 자석판이고요 그냥 넉넉하게 한번 사봤습니다 1년 이상은 충분히 쓸수 있어요 품이 인디콜 라이트 컬러들을 샀습니다. 요런 색깔들을 샀어요. 초록색. 이곳에서 시켜본 소와 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정판 색깔 얘는 이제 마지막이라 그래서 있는거 그냥 다 샀고 이거는 서비스인가 보다 그리고 핑크색 이쁘죠 이달리아트있는거가지고좀 샀어요 이제 또 샀었네 나이토팔 라벤더 이번에는 조금 많이 산것 같아요 엄마랑 브런치 파스타 에드베네딕트 캐모마일 다모이자다 <웃음> <잘> 똑같아 <웃음> 정리하고 있어 엄마 나오고 있어 세기보석이 나갈까? 아, 이렇게 했다. 짠. 찍어도 되지. 찍고 있는데? 드세세요 <해보세요? 웃음> <웃음> <웃음> <한> 치킨 <웃음> 난한 번만 찢어주세요 주세 기다리는 중 졸려오세요? 아니요 배불러요 아배불러 아, 지금 이만큼 나오고 계세요 아 이제 네. <웃음> 우리 원장님 주차장으로 이동 중이시고요 우리 원장님 씽씽카예요 잠시만요. 어디 원장님 타세요. 원장님 착석. 네. 조명을 켜고 디테일 컷을 찍으러 왔습니다. 들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노란색 살까 소라색 살까 고민하다가 아 그냥 블랙 하자 너무 귀엽다 완전 미니백 미니백인데 한뼘 정도 되는 크기고 옆에가 살짝 품이 있어서 어, 지갑 조그만 거? 카드지갑이랑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소재가 스크래치가 나면 좀잘 보이는 그런 소재래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보증서랑 개런티 카드인가 그거 넣어 주셨고, 저는 숄더보다는 그니까 크로스보다는 그냥 도트로 들려고 사긴 했는데 여기 같은 비슷한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의 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훨씬 더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 귀여움을 조금 느끼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하도록 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생일이 이제 곧 오는데 7월 중순에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셀프 생일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방을 오랜만은 아닌가? 한번 사봤어요. 짠! 영상이 앞으로 자주 메고 나와보겠습니다. 가벼워요. 쿠팡들 쿠팡 먼저 해봅니다 이게 영업사원분이 판매하시는 것보다 쿠팡이 더 싸길래 쿠팡이 되었습니다 사태할 때 이는 장갑이고요. 스는 탑재. 근데 거래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보다 여기가 더싼 거예요. 왜일까? 근데 더 비싼 때도 있긴 있어. 매매 일일좀 다른 거 같아. 유리안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연한은 그냥 하늘 그리고 핑크 이거는 피치랑 핑크 이 핑크라도 이 핑크랑 다르네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불가사리랑 딱 여름용이에요 제가 구매한 줄 알았는데, 이거는 서비스들. 오, 이거 이쁘다. 이는스화를좀 많이 샀는데 보이시나요? 약간 컬러풀한 거? 저는 사실 저번주에 샀었어야하는데깜빡하고안 사가지고 너무나도 오늘을만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생감이 여름여름해졌어요. 내일의 <미래식> 특별샷. 이빠봐확 어, 표현하잖아 다리가 짝짝이 <웃음> 엄마가 미용이 했는데 짝짝이래요 미용어. 이쪽 거만 좀 잘라놔야 되겠다 어. 완전 이쪽으로 가자 일로와 가자. 가자 근데 만두 저기까지 자르면 애 너무 얄쌍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잘 비껴놔야 돼나옆은 괜찮거든? 어. 나 안에 이렇게 자르니까 나 혼자서 아 이렇게. 귀여워 <웃음> 다들 이쁘다고 하니까 됐어 <웃음> 근데 저렇게 빨리 걷다 보면 잘안 보여 만두 인생샷이네? 아, 견생샷이네? 만두 멋진 강아지구나. 우리 만두 멋진 강아지네. 와, 대단하다. 대박. 퉁퉁퉁퉁퉁퉁퉁. 어디 가세요? 진짜 오랜만에 걷는다, 여기.